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버레스 기반 검색 서비스 구축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캐치패션이라는 회사에서 CTO로 일하고 있고요. 또 AWS 서버레스 효율기도 합니다. 우선 오늘 다룰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모던 어플리케이션에서 검색이라는 기능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유저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저희가 어떤 의미로 그 기능을 만드는지 이야,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검색 서비스를 실제로 만들 때 어떤 챌린지들이 있고 그 챌린지들을 어떤 서버레스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서치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하게 될 거고 또 검색 인덱스를 어떻게 입대, 업데이트 하는지에 대한 이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아, 저는 오늘 발표 내용을 최대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실제로 일하면서 이 캐치 패셔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어, 검색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했는지에 대한 그 경험담에 맞춰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걸 이해하시기 쉬우려면 아무래도 저희가 회사가 어떤 일 하는 곳인지 아셔야겠죠 그래서 어, 캐치패션은 해외 명품 직구 메타 검색 서비스를 만드는 곳이고요 어, 저희는 그래서 20개 이상의 해외 리테일 파트너들과 협업을 맺어서 상품을 소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개 리테일러에는 파페치라든지 매치스라 패션이라든지 규모가 좀큰 파트너도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는 250만개 이상의 상품정보를 모으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많은 상품들을 모아서 뭘 하냐 어, 같은 상품을 모아서 가격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해외 명품 직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상품인데도 여러, 리테일에서 판매, 리, 여러 리테일러에서 판매가 되고 각 리테일러들마다 가격이 다른 경우가 되게 흔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사고 싶은 상품이 하나 있는데 뭐 A라는 리테일러에서는 100만원이고 B라는 리테일러에서는 120만원이고 A라는 리테일러에서는 사이즈가 A 사이즈 없고 B라는 i 테일에서는 285가 없고 이런 경우가 되게 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상품을 모아을 하나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을 z e size size size size size size size size size size 고 i z e size size size s 고 z e size size size size size size size size size s 대 z e size 먼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저희는 흔하게 검색이라는 단어를 되게 쉽게 쉽게 사용하지만 사실 우리가 검색이라고 했을 때는 크게 이, 그 안에 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분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매칭을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는 구글 같은 데서 문장 검색을 하는 거죠 뭐, 내일 날씨는 뭐 이런 걸 했을 때이 문장을 분석해서 이 문장의 의미를 찾아내서 그걸 매칭해주는 되게 좀 복합적인 텍스트 검색 그 지칭하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로 단순 필터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엘라스 서치에 문서를 문서를 인덱싱한 다음에 그냥 필드 어트리뷰트 같은 걸로 필터링할때 그건 단순 필터링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서치 엔진 뭐 엘라스 서치 같은 걸로 구현을 하죠 사실은 서치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두 가지가 필연적으로 동시에 포함되게 돼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뭐, 뭐 인기순 소팅이라든지 가격순 소팅이라든지 이런 소팅도 포함되게 되죠 사실은 이게 개념적으로 기능적으로 그렇게 경계가 뚜렷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걸 되게 다 섞어서 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사이트 예시를 들으면 저희 사이트에서도 당연히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은 다양한 매칭이나 필터링이 기능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사이트에서 뭐 신상품 페이지에 가보시면 신상품만 보기, 세일상품만 보기, 재고상품만 보기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뭐 색상으로 필터링할 수도 있고 가격으로 필터링할 수도 있어요. 가격은 심지어 내가 보고 있는 이 조건을 넣었을 때이 조건에 해당하는 가격, 프라이스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고 그 프라이스 히스토그램에서 인지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모든 조건들 뭐 가격, 어, 가격, 색상, 상품 옵션 이런 걸다 복합적으로 그 엔드 조건으로 걸어서 검색할 수 있게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까지는 뭐 필터링이죠 아 근데 거기다가 더, 더해서 저희는 검색도 할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유 검색이 돼요. 발렌시아가 트리플 s 스니커즈 이런 식으로 아예 자유 검색을 할수 있는데 이 자유 검색한 검색 결과에 대해서 다시 또 필터링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발렌시아가 트리플 s 스니커즈를 검색한 다음에 거기서 그 검색 결과에서 색상으로 검색을 은 필터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매칭과 필터링을 동시에 하는 거죠 거기다가 오른쪽에 보시면 인기순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저걸 인기순이 아니라 가격순 가격 낮은 순으로 소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긴 또 소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유저들은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냥 검색, 검색인 거죠 필, 이거는 필터고 이건 검색이고, 이건 소팅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복합적인 하나의 기능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나 우리가 쿼리를 할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보시면 되게 다른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 브랜드 아이디가 발렌시아 가다 라는 거는 그냥 이지죠 그러니까 브랜드 아이디가 발렌시아가다라는 발렌시아가인지를 하드하게 그냥 비교하는거죠 컴페어죠 근데 만약에 네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트리플S라는 단어가 들어갔냐를 검사하는 거는 이거는 스트링 컴페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링 인클루션이거든요 이 스트링 이 네임이라는 스트링 필드에 트리플S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냐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앞에 얘기한 브랜드 아이디를 비교하는 것과는 또 다, 다 완전히 다른 거죠 카테고리 아이디 같은 걸 생각해 주시면 재밌는데 어, 상품들 카테고리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스니커즈이면서 뭐 신발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 아이디에서 만약에 스니커즈를 필터링하고 싶다고 하면은 브랜드 아이디랑 또 달라요. 카테고리 아이디 목록이 있고 그거 중에 스니커즈라는 어, 값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어레이에서 이 단어를 인클루드하고 있냐를 검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되게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냥 사용하지만 사실은 어백 엔드에서 데이터 구조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게 복합적으로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고 그 데이터 타입마다 사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 다 달라요 여기선 제가 심지어 뭐 엄청 복잡한 형태소 분석 이런 거 다루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지원되는 게 모던 어플리케이션 얘기하는 서치 서비스예요 제가 모던 어플리케이션의말하서 계속, 계속 쓰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어, 지금 지금 당장 제가 어떤 뭐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이 정도는 지원이 돼야지 검색이 되는 거라는 거죠. <웃음> 예를 들어 뭐 브랜드 아이디로 필터링만 할수 있다. 그 정도는 검색이라고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냥 당연히 필터링이죠. <웃음>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검색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검색을 서버레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서치 엔진이라는 게 전체 서비스에서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될까요? 어, 그걸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건 저희가 서버레스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서버레스를 크게 이렇게, 이렇게 네가지 속성을 지정하고 싶은데 적어도 오늘 발표하는 동안에는요 우선 1번 어, 스케일링이 무한하면 자동적이어야 돼요 스케일링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2번 CPU나 r 같은 인스턴스 단위의 어, 지표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CPU 보면서 CPU가 너무 올라가면 은뭐 뭐 블블킹킹이되나다운운되나메모메모터지 램, 램 터지면 터링터링 o r y m e m 스 r 스 memory, memory, memory, memory, memory, m e m 만 r y memory, memory, m e 과금이 더 돼야 되고 안 쓰면 거의 최소 과이이 되거나 뭐 이상적인 o r y memory, m e m o r 스 memory, 아키텍 o r y memory, memory, memory, memory, memory, m 이 m o r 이 memory, 그래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아키텍, 서버레스 아키텍처는 뭐 이런 거예요. 유저가 있고 API 게이트웨이가 있고 람다가 있어요. 그래서 유저가 API 게이트웨이로 HTTP 콜을 보내죠. 뭐 주로는 API, 콜이, API 콜이겠죠. 그럼 API 게이트웨이가 그거를 람다로 릴레이를 하고 람다에서는그 API 요청을 맞춰서 다이나모 d b 나 RDS를 조회를 해요. 검색엔진이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 다이나모 d b 나 RDS에 있는 데이터를 어, 뭐 실시간으로든 백그라운드에서든 검색 엔진으로 인덱스를 시키고 검색 엔진에서 검색 엔진에서 쿼리 할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유저가 요청한 내용이 그냥 단순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면 RDS나 DynamoDB 같은 거에서 직접 쿼리를 하고 만약에 제가 앞에 언급한 복잡한 검색을 해야 되는 거면 서치 엔진에서 쿼리를 해오고 그 쿼리해온 결과와 RDS나 DynamoDB에서 가져온 결과를 조인해서 그거를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어,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아키텍처라고할수 있겠죠.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1번, 어떤 검색 엔진을 쓸 거냐는 거죠. 뭐, 서치 엔진은 엘라스치서쓸 뭐 건지, 클라우드 서치 쓸 건지, 검색 엔진은 어떤 걸 쓸지를 정해야겠죠. 그리고 이 검색 엔진이 과연 서버리에서 하는 건가를 얘기를 해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검색 엔진과 메인 데이터베이스를 싱크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서버레스하게 구축할 거냐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요 우선 검색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어, 뭐 검색 엔진 하시면 엘라스틱 서치를 떠올리시기 때문에 뭐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 발표에서는 엘라스틱 서치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라스틱 서치는 기본적으로 서버레스한는 아키텍처가 아닌데다가 뭐 사실 엘라스틱 서치 다루는 거는 뭐 제가 딱히 도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거는 뭐 직접 찾아보신 게 훨씬 빠를 것 같고 제가 엘라스 서치를 하나 좀 다루고 싶은 건 뭐냐면 엘라스 서치가 사실은 제가 앞에 이야기한 다양한 복합적인 복합적이지만 유저들이나 저희가 제품을 만드는 관점에서는 그냥 검색이라는 그 기능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기능들 뭐 필터 매치 소트 이런 걸다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오프더 쉘프로 검색 만들자 하면 엘라스 서치를 떠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엘라스 서치에서 엘라서치와 거의 비슷한 기능을 지원하는 게 뭐가 있냐를 찾아보게 되는데 어 그런 관점에서 압도적으로 사실 뭐 거의 유일하게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치예요. 클라우드 서치는 아마존에서 2012년에 발표한 되게 오래된 서비스예요. 거의 8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레디시나 짐리스트 같이 이렇게 규모가 있으면서도 아주 오래전에 AWS로 마이글을 한 회사들이 많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클라우서치는 내부적으로 아파치 솔이라는 그 오픈 소스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아파치 솔은 하드 디스크 기반의 분산 처리를 전제로 하는 검색 엔진이에요. AWS가 만든 거는 이 솔을 기반으로 그 위에 추가 기능들을 만들어서 클라우서치라는 그 매니지드 서브스를 만든 거죠. 아파치 솔 자체가 도큐먼트 기반이기 때문에 클라우서치도 도큐먼트 기반이고요. 뭐 이거는 음. 엘라스서치를 써보신 분들은 뭐 익숙하실 거고 좀. 뭐서 제가 이 발표에서 클라우드 서치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풀리 매니지드라는 거예요. 클라우드 서치는 여러분들 이 직접 관리하셔야 되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그냥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스케일링 되고 파티션 관리도 되고 뭐 문서가 많아지면 자동으로 복제되고 문서가 줄어들면 자동으로 줄어들고 사용량이 늘어지면 자동으로 늘어나고 이게 다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현존하는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서버리스 서치 엔진 중에서는 가장 범용적이고 가장 무난한 서비스예요. 클라우드 서치로 안 된다면 클라우드 서치로 안 되는 유스케이스라면 다른 서비스로도 되는 경우 되는 유스케이스가 되게 드물죠. 뭐 사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캔드라라든지 아마존에서 지원하는 다른 서버리스한 검색 엔진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클라우드 서치가 가장 범용적이고 가장 무난하며. 클라우드 서치로 해결이 불가능하면 다른 서비스로도 사실 불, 해결하기 어렵다 어, 클라우드 서치를 사용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클라우드 서치 가보시면은 일단 도큐먼트를 만들고 뭐, 저가,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겠죠? 프로덕트라는 도큐먼트를 지정을 해요 제가 계속 이해하는 이 도큐먼트라는 거는, 개념은 엘란스 서치를 써보신 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텐데 어, 도큐먼트라는 게 RDS 같은 거에 있는 테이블 과 거의 비슷해요 하나의 정규화된 데이터 포맷을 이해하는 거고, 어 이제, 클라우드서치에서는이 도큐먼트 하나에 대해서 인덱스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뭐 말이 인덱스지, 모든 데이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상품이면 브랜드 아이디, 카테고리 아이디, 컬러, 뭐 생성 날짜, 디스크립션, 네임, 이런 게다 그냥 인덱스고요. 인덱스를 만들 때 인덱스 각각의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보면 뭐, 인, 그 숫자? 리터럴, 리터럴 어레이, 데이터 텍스트, 텍스트 어레이 뭐 뭐이 정도가 있어요 뭐이해 r r a y 한데 사실 평상시 not available. This is a very i 이이 o r t a n t thing. t 이이이 data type is v e r 비교 연산자 r 뭐 크다 n t 비교 연산자를 쓰고 싶으면 당연히 숫자로 넣어야 될 거고 리터럴은 어떤 거냐면 어 t i o n What is it? Int is a b i g g e 예 bigger, b i g g e 브랜드 아이디는 브랜드 아이디를 완전히 1대1 비교만 하지 뭐 브랜드 아이디가 발렌시아간데뭐 뭐 B로 시작하는 브랜드 아이디 이렇게 검색하지는 않잖아요 뭐 고유 아이디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 리터를 사용하는 거죠 텍스트는 그와는 반대로 저희가 문장을 그 텍스트링을 통으로 넣지만 실제로 검색하거나 매칭할 때는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 매칭하는 니즈가 있을 때는 텍스트나 텍스트러레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일단 인덱스를 지정해 주세요 그걸 만들고 나면은 그거 그 그리고 만들고 이제 문서를 좀 밀어 넣으시고 나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복잡한 커리를 이다 하실 수 있어요 아 소울 기반으로 이제 아파치 아파치 소울 기반으로 AWS에서 좀쿼리 DSL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엔드오어 연산을 이용해서 되게 복잡한 캐스케이 딩쿼리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브랜드 아이디가 ABC이면서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 사이이고 세일 레이트가 세일 세일 레이트가 어 0에서 50% 사이이다 혹은 어 프라이스가 200에서 천, 200원에서 1000원 사이면서 세일레이트가 50% 90%다 이런 아주 복합, 복잡한 커리를 만들 수 있고 여기 사실 거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인덱스 지정만 하시면 이걸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f 셋도 지원해요 f 셋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facet은 검색엔진 검색엔진을 사용하면서 있어서 되게 필수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어디 쓰는 거냐면 흔히들 왜 검색 결과 같은 걸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색상을 예를 들면은 제가 색상 색상 필터를 선택하기 전에도 색상 각각에 대해서 검색 결과에 내가 지금 선택해놓은 필터에서 이 색상 별로 상품이 몇 개가 있다는 걸 미리 상품 개수를 보여주잖아요 이게 파셋입니다 검색 결과에 대해서 이 검색 결과를 특정 어트리뷰트로 카운트 바이 해주는 것에서 보여주는 거. 요거를 일반적인 검색엔진들에서는 이걸 별도의 기능을 지원해요 왜냐면 하 상품 목록을 전부 다 로딩해 볼 수가 없고 로딩해 보고서는 카운트를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좀더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제공해 주는데 어, 클라우드 서치에서 이걸 당연히 지원하고요 브랜드 아이디로 별로 내가 지금 주어진 필터 안에서 브랜드 아이디로 상품이 몇개 있는지 카테고리 아이디로 상품이 몇개인지 이런 을다 주고요 좀더 어드밴스하게는 버킷도 지원해요 버킷은 어디 쓰는 거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스에서 좀 되게 애매한 케이스가 뭐냐면 가격 같은 거예요 가격은 어, 그룹바이를 하면 개수가 무한하잖아요 <웃음> 뭐 가격이 1원, 2원, 3원 이런 식으로 뭐 수백만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프라이스는 그냥 그룹바이 하는 게 되게 무의미하거든요 너무 데이터 포인트가 막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거를 좀 유의미하게 만들려면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히스토리, 히스토그램처럼 만들어야 돼요 뭐 0원에서 100원이 몇 개, 100원에서 1000원이 몇개 1뭐0 0 0원에서1 만원이 몇개 이런 식으로 그룹 바이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요걸 버킷이라는 개념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치에서는 어 히스토그램을 그 파셋을 요청할 때 0원에서 100원짜리가 몇 개인지 알려달라 100원에서 1000원짜리가 몇 개인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해서 이 각각을 버킷이라고 부르는데 이 버킷을 지정해서 파셋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면 거기에 맞는 파셋을 만들어서 줘요 저희는 실제로 캐치패션에서 이거에 기반해서 색상필터에서 색상별로 색상을 실제로 선택해 보이지 않아도 각각의 상품 몇개인지 보여주고 있고요 어, 프라이스 히스토그램도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이커머스에서 생각하실 수 있는 단순한 필터링은 그냥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뭐 쿠팡, 티몬 이런 데서 보실 수 있는 뭐, 뭐 브랜드 카테고리, 뭐, 뭐 지, 직접 구매 가능한지, 뭐 프라이스 범위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서치에서는 그건 뭐 안되는 건 없어요 좀,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뭐, 텍스트 분석이잖아요? 검색어를 문장으로 검색한다든지 이런 거. 이것도 클라우드서치에서 지원은 해요. 근데 이게 좀, 제약이 있는데, 우선 되는 걸좀 알아 봅시다. 크게 문서에는 다섯 가지 정도로 일단 기능으로 지원하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단어 분류해 줘요. 문장을 넣으면은 이 문장을 단어 단위로 분리해서 검색은 해 줘요. 특히 CJK가, 그 Chinese, Japanese, Korean 요세 개의 다 언어에 대해서는 좀더그 어 특수한 그 단어 처리 기능이 있거든요. 좀 뒤에 다루겠 다루겠지만 그래서 한국어에 대해서도 처리가 있긴 있어요. 그게 아주 만족스러운 건 아닌데 단어 구분자에 대한 처리도 있습니다. 이걸 스밍이 라고 하는데요. 뭐 스밍이란 어떤 거냐면 그 이제 영어에서 보면은 한국어 한국어로 보면은 은느니가 조사. 뭐 예를 들어 뭐 무엇무엇 뭐, 뭐, 과 무엇무엇 뭐, 뭐 이라는 게 있으면 A와 B라는 게 있으면 와 라는 단어가 스태밍이거든요 와를 빼고 A와 B가 독립적인 단어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스태밍 이걸 스태밍이라는 단어, 딕션라고 해요 그걸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의어 뭐 이건 뭔지 뭔, 뭔지 설명 아시겠죠? 동의어도 등록할 수 있고요 뭐 A라고, A와 라고 a B가 사실 같은 단어이면 A라고만 검색해도 B가, B라는 단어가 포함된 검색 결과가 나오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내장 지원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것만 잘 사용해도 대부분의 단어 검색은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제가 자꾸 단어 검색이라고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구글에서 검색할 때는 내일 날씨는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날씨라는 단어, 내일 날씨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구글에서 내일 날씨라는 그 문장이 내일 날씨라는 의미인 걸 파악해서 내일 날씨 예보를 해주는 사이트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도 이제 문장 의미 분석 시멘틱 분석이 들어가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단순 단어, 분, 단어 검색은 뭐냐면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익숙하신 거 그냥 뭐, 뭐 맛집을 치면은 맛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나오는 거 그거는 그냥 단어 검색이거든요 그냥 단어 인클루션 검색이죠 그거는 제가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것들 정도만 좀 사용하셔도 클라우드 서치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캐치패션에서도 사실 캐치패션 저희가 이커머스 같은 데서는 문장 검색을 하는데 거의 안 하거든요. 뭐뭐 뭐 가죽 자켓, 뭐 플라스틱 버튼, 원 버튼, 투 버튼 이런 식의 되게 키워드 검색을 하지, 뭐 네일 입을 만한 거, 파티에 갈 만, 파티 갈때 입을 만한 거 이런 식으로 검색 아직, 아직은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단어 검색만 하는 데는 클라우드소지 충분히 잘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 어, 단어 검색 안에서도 사실 형태소 분석은 되게 다른 분야거든요 어떤 거냐면 여기 쓴 것처럼 먹다라고 검색을 하면 은 먹었다라는 문자 단어가 들어간 것도 하이라이트 해달라 이거는 먹다와 먹었다가 형태소 분석을 해서 같은 먹이라는 그 어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검색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가능은 한데 클라우드 서치에서 내장으로 지원하진 않아요 어, 클라우드 서치에서 이거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되게 좀 허술합니다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완벽하게 리파인 할수만는방도 없어요 LR 서치에 써보신 분들은 뭐 은전한 님이라든지 이런 좀 되게 좀 어드밴스된 형태소 분석이 익숙하실텐데 그것까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버리스로 하는 다양한 장점도 누리면서 어, 이런 좀더 복잡한 단어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리터럴 어레로 넣는 걸좀 추천드려요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구체적 예시 보여드릴게요 저희 사이트에서 이걸 하, 이미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발이라는 단어를 치면은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발렌시아가라는 단어는 그냥 리터럴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터럴인데 부분 단어 검색이 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엔그램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엔그램이라는 건 되게 일반적인 리터 전처리 기법인데요. 뭐 이거 익숙하신 분도 많을 텐데 간단히 말하면 발렌시아가라는 단어가 주어지면은 발 발렌 발렌시 발렌시 발렌시아가 이렇게 그이 서브셋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브셋을 다이 단어와 동의어로 등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저가 발이라고 치면은 이 이게 리터럴 어레이로 잡혀서 이발렌시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하이라이팅은 아 발이라는 게 발렌시아가의 앞부분에 있는 이거니까 이걸 리터럴 을 하이라이팅 해주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동완성에 자주 쓰이는 기능인데 이제 클라우드 서치에서 는 이걸 내장으로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발렌시아 간 단어를 인덱싱 하실 때 엔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리터럴 어레이로 등록 하는 거죠. 그러면 검색할 때발려가좀 걸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수 있어요. 문장의 경우에도 비타, 비슷한 어프로치가 가능합니다. 형태소 분석을 완벽하게 해주지 않지만 예를 들어 뭐 가죽 재킷 재질의 플라스틱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경우에 그냥 넣으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질이라고 생각, 그냥 재질이라고 검색하면 은이 문장이 안 걸려요. 왜냐하면 재질 에 라는 게 단어지 재질은 단어가 아니거든요. 클라우서츠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검색 기능에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어, 형태소 분석, 형태소 분석을 직접 하시면 돼요. 어, 가죽 재질에 플라스틱 버튼이라는 문장을 넣으면 형태소 분석을 해서 에가 조사니까 조사를 빼고 가죽 재질 플라스틱 버튼 이렇게 네 개의 단어로 구분한 다음에 이걸 레터월에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뭐 가죽을 검색하면 가죽 뭐 재질을 검색하면 재질이란 단어로 매칭돼서 걸리겠죠. 아까 앞에 제가 예시로 들었던 먹, 먹다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처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검색어에 먹었다 라는게 있으면 먹었다 도 인덱싱을 하고 그냥 먹 이라는 단어만 인덱싱을 하는거죠 혹은 먹다 도 인덱싱하고 그런 식으로 형태소 분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손이 가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뭐엘라스서치에서 사실 운전하니까 세팅하는 것도 <웃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사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좀 트레이드 오프가 있긴 하지만 가능하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스케일링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어, 사실 스케일링이 참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운영이 말이죠 클라우드 서칭에서는 클라우드 서치 문서를 찾아보시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이건데 클라우드 서치는 자동으로 도메인 아까 이 하나의 문서 타입을 지정하는 걸 도, 하나의 문서 타입을 도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메인을 완벽하게 자동으로 스케일링 해줍니다 뭐 여기 옵션에 보시면 최소 사이즈 정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 사용량이 아무리 적어도 이 사이즈 이상으로 줄이지 말라고 하는 하안선 지정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안선만 지정해 놓으면은 트래픽이 늘어났을 때그 트래픽에 맞춰 스케일링 하는 건 여러분들이 손을 전혀 안 대셔도 돼요. 실제로 모니터링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초에 CPU나 메모리 같은 거 모니터링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그 모니터링 할수 있는 지표를 아예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건뭐 총문석의 수 뭐 리퀘스트 성공 개수 이런 거볼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자신감이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거를 클라우드 서치를 거의 4년 넘게 써봤는데 어, 일단 트래픽이 튀어도 아웃티지가 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아웃티지가 문제가 아니라 퍼포먼스 저하를 느껴본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클라우드 서치가 내부적으로 이 하드디스크 파티셔닝과 샤딩을 통한 그 스케일링을 진짜 완벽하게 진짜 완벽하게 해줍니다 그 저는 다운, 다운됐다거나 다운되는 뭐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 앞에 제가 서술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없으시다면 클라우드 서치 수셔도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운영이나 모니터링 같은 거에서 되게 편하게 운영하시면서도 일라스 서치 같은 데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다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 두번째 인덱싱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인덱싱이라는 게왜 필요한지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결국은 어떤 것 때문이냐면 서치 엔진은 메인 데이터베이스 기는 불충분해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메인 데이터베이스로 쓰는 RDS 같은 것들은 데이터 무결성이나 트랜잭션 데이터를 자주 업데이트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레이턴시가 되게 보장되는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일반적으로 LS 서치도 그렇고 서, 클라우드 서치도 그렇고 그렇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레이턴시 보장하지도 않고 데이터 무결성이나 트랜잭션 같은 개념도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데이터베이스로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앞에, 앞에 언급했던 복잡한 뭐 데이터 검색 같은 거에는 아주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서치 그렇다고 RDS를 그런 용도로 쓸 수는 없거든요 RDS에서 라이크 쿼리 같은 거 엄청 느린, 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 서치 엔진과 메인 데이터베이스가 동일적으로 존재하고 두 개의 데이터를 맞춰줘야 되는 니즈가 생겨요 맞춘다는 게 결국은 이 메인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서치 엔진으로 어떻게 심크할 것인가 가 챌린지가 됩니다 여기엔 크게 세 가지 그 패턴이 있어요 하,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로 이걸 해보셨던 분들, 분들도 요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셨을 텐데 1번 주기적으로 전체 데이터를 다 넣는다 어떤 거냐면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쓰시, 방법인데 마이스 q l DB가 있어서 MySQL DB가, DB가 이제 실제로 트랜잭션, 트랜잭션 같은 걸 관리하는 그 원본 데이터베이스고 뭐 자정 하루에 한 번씩 MySQL 덤프를 떠가지고 덤프 뜬걸 스크립트로 엘러스설치클라우드 설치에 밀어 넣는 거죠. 이거 이 방법의 문제는 부하가 급증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엔 서치 엔진에 라이트, 라이트 캐퍼시티가 거의 없다가 이럴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돌 때만 부하가 급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생기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 자정에 뭐 사용자 사용자트 사용자트 트래픽이 적을 때뭐 자정 새벽이죠. 새벽에 덤프 떠서 업데이트 또 해놓도록 해놨는데. 어, 그 시간에 항상시 아는 라이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서치 엔진이 터졌어요 네, 자주 있는 케그래죠 어, 이거를 좀보완하면 거의 두 번째, 두 번째 방법이죠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넣긴 하는데 변경된 부분만 넣는 거죠 예를 들어 어, 매일, 자정, 매일 자정에 지난 24시간 동안 변경된 데이터만 찾아서 그 데이터만 덤프를 떠서 넣는다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은 부하가 급증하는 건 바뀌지 않아요 하루 동안에 데이터 라이트가 전혀 안일어나다가 이루, 안 자정에만 데이터 라이트가 뚝일어딱한번일어났다가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하 서치 엔진에 대한 부하 자체는 그플럭추에이션이 되게 커지긴 해요 여전히 또 하나 문제는 이거 자체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오버헤드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마이스케일 어, DB에다가 모든 테이블 마이스케일에서 서치 엔진으로 싱크를 해야 되는 모든 트래블 테이블들에 대해서 업데이트 드 애시라는 <웃음> 업데이트 드 애시라는 그 필드를 추가하고 그 레코드를 수정할 때마다 그 업데이트 데이 업데, 업데이트 데이트라는 그 필드를 현재 시간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매일 자정에 한 번씩 어이 업데이트 데이트 데이트 필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오늘 사이지난 24시간 4시간 사이인 레코드들을 다 덤프를 떠 가지고 걸 넣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역 되게 역설적으로 r d s 그러니까 마이스 퀘리 경우에에 일단 업데이트 데시라는 필드를 추가해야 되고 업데이트된 필드 자체에 대해서 인덱스를 추가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전체 레코드가 1억 개인데 어제 하루 동안 변경된 데이터가 100개밖에 없어. 그럼 그 100개를 찾아내기 위해서 1억 개를 스캔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를 안 걸면 RDS가 터질 수 있거든요. 그 자정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역설적으로 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r d s 에부활을 걸게 됩니다. 이게 <웃음> 그렇죠. 어 이제 그 다음 방법은, 데이터를 변경할 때트랜잭션 안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를 변경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 뭐, RDS에 어떤 데이터를 변경해야 돼?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변경하는 API 콜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API 콜 안에서 메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RDS에 있는 값도 수정하고, 클라우드 서치, 서치, 또 혹은 서치 엔진에 있는 그 레코드도 같이 라이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경우의 문제는 뭐냐? 1번, 응답 시간이 증가해요. 어, 데이터베이스 라이, API를 내가, 제가 뭔가를 수정하는 API를 요청하면은, 옛날에 r d s 만 수정했었는데, 이번에는 r d s 도 수정하고, 서치엔진도 수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서치엔진에 데이터 수, 수정하는 건 r d s 보다는 훨씬 느리거든요. 몇백 밀리컨드는 걸려요. 클라우드 서치도 그렇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수십 밀리컨드만걸리던 작업이 갑자기 몇백 밀리컨드 걸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 이제 이것도 기본적으로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수정하기, 두 개의 데이터 스토어를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필연적으로 트랜잭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 마이스크에 라이트 하는거 성공했는데 서치 엔진을 라이트 하는거 실패 어떻게 할거죠 그럼 되게 애매해진게 유저한테 rds는 라이트는 i t s 라이트는 성공했는데 서치 엔진은 라이트가 실패 했으니까 실패 라고 설명할 줄건지 그럼 유저 입장에서 말이 안되는게 데이터를 까보면 마이스크레 업데이트가 돼있거든요 그러면 뭘, 왜 실패지 <웃음> 그렇다고 만약에 성공이라고 해버린다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MySQL는 업데이트 되어 있는데 서치 엔진 c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으니까 검색을 하면 안 나와 근데 그 데이터를 들어가 그 데이터 하나를 딱 확인하는 뭐 상품 상세 보기 화면 같은데 보면 데이터 업데이트 되어 있어 그럼 이제 뭐어 검색에서 안 잡혀요 라는 CS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되게, 되게 극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하다 보면은 상황이나 컨텍스트를 고려하지 않고 이게 절대적으로 맞는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 말은 앞으로 들리면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뭐어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PHP는 안 좋은 거다 당연히 틀린 말이거든요 사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올바른 해결책을 찾는 거기 때문에 되게 절대적인 게 드물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주 드물게 거의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네이밍을 잘하는게 고수다 어, 개발자가 읽기 좋은 코드야말로 좋은 코드다 뭐 이런 건 되게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저는 사실 거의 그런 절대적인 진리의 일환으로 요거를 좀그 설명드리고 싶은데 메인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내용을 전치엔진을 싱크하는 정답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1번 변경된 데이터만 백그라운드에서 찾아서 해야 돼요 즉 유저가 유저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변경을 라이트할 때 서치 엔진이 싱크가 되기를 기다리게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언제나 제 s e 제 a t a b a s e database database database d t a e d c 라는 패턴이 있 d 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셔야 되고 또 변경된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치, 서치 엔진에 넣을 때 a s e 라 a 드 a b a s e d a t a b a s 그 d a t 에 b a s e database database database 마이스 q 어에 넣는 건 성공했는데 서치에 있는 연지에 넣는 게 실패해서 기다리게 하는 상황이 있으면 안 돼요. 대신 그렇게 하는 대신 만약에 서치 인덱스에 넣는 게 실패하거나 서치 인덱스에 부하가 너무 걸려서 서치 인덱스에 넣는 게 딜레이가 걸리는 경우가 되면은 그걸 그거 비동기로 재시도할 수 있도록 재시도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놔야 돼요.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해 다뤄보면은 전체 구조는 대충 이런 식이에요. 데이, 예를 들어 다이나모 디비에 다이나모 디비에 예시로 들면은 다이나모 DB는 다이나모 DB 스트림이라고 해서 다이나모 DB에서 일어난 모든 변경 사항을 스트리밍 해 주는 큐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앞에서 얘기한 CDC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인데 이거는 비동기 큐예요. 그러니까 다이나모 DB에 라이트를 한다고 라이트 리드나 라이트를 할때 다이나모 DB 스트림을 쓰든 안 쓰든 다이나모 DB의 퍼포먼스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이거는 그걸 아주 별개로 백그라운드에서 다이나모 DB의 퍼포먼스를 전혀 주 전혀 깎아 먹지 않으면서 다이나모 DB에 변경된 내용들만을 스트리밍 해 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붙여 가지고 그냥 유저는 그냥 다이나모 DB 라이트라고 그걸 백그라운드에서 큐로 만들어서 SQS에 넣고 SQS에서 그걸 뽑아서 람다에서 비동기로 서치 엔진에 하나씩 인덱스를 넣고 만약에 서치 엔진에서 실, 서치 엔진 라이트가 실패하면은 SQS에서 그걸 재시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서치 엔진이 다운 된다고 유저가 다이나모 DB 라이트를 못 하게 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죠. 이렇게 되면은 어,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리고 제가 캐치 패션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대부분의 검색 기능들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서버에서 구현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새로 좀 배우셔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어, 뭐 아직 고려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 그리고 혹시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과정에서 뭐, 다양한 겨, 문제를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클라우드 서치나, 클라우드 서치나 DMS나 다이나모 디비 같은 걸 사용, 활용한 완벽히 서버리스로 운영되는 서치 서비스를 한번 테스트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